안녕하세요 여러분 최번에도 보여드렸던 더립바이블랑도 요거 패드 포노 대신 그냥 이거 하나만 들고 왔어요 수분감이 진짜 많아가지고 그냥 이렇게 한번 닦아버리면은 엄청 촉촉해져가지고 이렇게만 하고 바로 선크림 발라도 줘 되거든요? 선크림은 이케이 건데 요즘 이거 진짜 잘 쓰고 있어요. 이런 엄청 엄청 가벼운 워터 선크림이어가지고 안 끈적거리고 물놀이할 때 바르기에도 되게 좋더라고요. 그리고 이거 향이 진짜 너무 좋아요. 약간 풋사과 냄새? 그게 나가지고 팔에 발라도 하나도 안 끈적거려가지고 늦여름에 정말 잘 썼습니다. 파데 대신 이 로맨 쿠션 가져왔어요. 커버력도 어느 정도 있고 색깔도 진짜 밝아가지고 요즘 진짜 제가 제일 많이 쓰는 쿠션인 것 같아요. 이 네이처 리퍼블릭 트를 새로 써봤는데 진짜 너무 좋은 거예요. 뭔가 이렇게 딱 고정도 시켜주고 되게 이렇게 뽀얗게 블러 처리한 것처럼 피부로 만들어줘가지고 제가 약간 제 피부보다 엄청 밝은 파데를 바르니까 항상 이 부분이 엄청 까맣게 나중에 올라오거든요. 그래가지고 진짜 짜증나는데 이걸로좀 눌러주면은 되게 유지가잘 돼가지고 털네트도 <레티도> 네이처리퍼블릭 옛날에 샀다가 산지도 모르고 한 번도 안 쓰고 쳐박아뒀는데 이게 딱 보인 거예요 그래가지고 쓰기 시작했는데 보시면 컬러도 엄청 다양하고 이 컬러가 진짜 너무 예뻐요 약간 땅콩 그런 느낌? 이걸로 먼저 베이스를 깔아주고 이두 개를 섞어가지고 쌍꺼풀 라인 조금 위쪽까지 뭔가 가을이 되니까 자꾸 이런 색깔을 쓰게 되는 것 같아요 해민 너 괜찮아? 안 민망해? 안 항마력 딸려도 참아줘 이렇게 넓게 깔아줘도 이렇게 뜨면 은 저는 먹는 눈이라서 섀도우가 거의 안 보여가지고 그리고 여기 되게 쉬머한 펄이 있는데 이거 중앙에만 살짝 올려주고 섀도우는 끝내도 될것 같아요 지금 친구랑 강릉에 여행 왔는데 처음에 3박 4일 한다고 그래가지고 되게 엄청 길다고 생각을 했거든요? 근데 막상 오늘이 3일차인데 뭐 있어도 될것 같은 느낌? 빼주고 요 고동색깔 컬러 묻혀가지고 아이라인 좀 풀어준 다음에 필수템 <웃음> 진짜 속눈썹 안 붙여도 되고 너무 좋아 마스카라로 이렇게 한번 올려주고 토이저로 이렇게 뭉쳐주면 이렇게 속눈썹 붙인 것처럼 표현이 돼가지고 이걸로 언더도 채워줄게요 친구랑 강릉을 온게 준비를 막 하고 온게 아니라 그냥 온 거거든요? 지금 이틀은 호텔에 있고 첫날은 게아를 갔는데 게아에서 혼자 온 여자 여행자분들? 친해졌는데 되게 신기했어요 뭔가 혼자 여행 온다는 건 제가 전에 한 번도 해본 적도 없고 약간 용기가 안 났는데 그런 분들이 되게 많아가지고 그럼고 어제는 그냥 친구랑 카페에서 커피를 마시다가 바다가 너무 예뻐가지고 뒷자리 사가지고 바다에 누워가지고 약간 낮잠 자고 몸 때리고 이랬거든요 근데 그게 약간 너무 좋은 거예요 그래서 막 이렇게 산책하다가 보면은 여기가 다 바다니까 바다에서 책 읽는 분들도 많고 그냥 노래 들으시거나 누워 있는 분들도 되게 많고 약간 문어 충격이었어요 아, 이런 여행도 있구나 <웃음> 그리고 요즘 제 애교살 최애 조합이 딱 이거든요 토니모리 이컨실베이지랑이 요요 루나 뮤티드 라이너 그림자 컬러로 애교살 만들어주는데 이게 제일 자연스럽고 예쁜 것 같아요 이 컬러가 진짜 정말 그림자 같은 음감주기에 딱 좋은 컬러라서 이걸로 잡아주고 그리고 컨실베이지로 양감을 이렇게 넣어주면 됩니다 제가 원래도 차를 사야겠다는 생각을 좀 계속 한지가 오래됐는데 엄청 지금 딱 필요한 게 아니니까 꼭 굳이 급하게 살 필요 없겠다라는 생각을 했었거든요? 근데 뭔가 이번에 여행 오고 나서 어, 빨리 차를 사야겠다라는 생각이 확 들었어요 이렇게 뿅 만들어주면 됩니다 제 나이돌의 여자분들이 차 사가지고 후회하는 거를 진짜 한 번도 못 봤고 뭔가 차가 생기면은 이런 여행도 그냥 당일치기로 혼자 맘만 먹으면은 올수 있으니까 제가 최근에 눈썹 탈색한 거 색깔이 다시 돌아오는 거 같아가지고 한번더 완전 세게 했거든요? 근데 저 진짜 너무 마음에 들어요 저한몇달전 영상 보면은 눈썹이 진짜 진짜 분하고 엄청 까맣고 뭔가 이상하거든요? 그때는 그게 이상하다고 생각 못했는데 지금 영상이랑 비교해보면은 음악이 촌스럽고 진짜 어색하고 메이크업도 진짜 이상해보이는데 그게 약간 눈썹 때문에 그런 것 같아요 이 눈썹만 좀 얇고 컬러가 가벼워도 사람이 되게 세련돼 보이는 느낌? 아무튼 그래서 차를 사야 되는데 제가 차에 대해 진짜 하나도 몰라가지고 도대체 어떤 차를 사야 되는지도 모르겠고 어떤 게 약간 나의 수입에? 그리고 예상되는 수입에 맞는지도 모르겠어가지고 찾아보고 있는데 너무 어려운 것 같아요 뭔가 저는 엄청 제 저한테 과한? 호세부린 그런 느낌에 차도 싫고 그렇다고 또 뭔가 너무너무 너무 저렴 이런 걸 사고 싶지도 않아가지고 그리고 이 네이처리퍼블릭 팔레트에 있는 진저베이지 컬러 이거 블러셔로 쓰기에 되게 좋은 것 같아가지고 칠위치랑 음, 가깝게 이렇게 올려줍니다딱 약간 가을에 쓰기 좋은 그런 분위기 있는 컬러 같아요. 후에도 살짝 붙여주고 컬러 너무 예쁘다. 립도 제가 완전 가을가을한 거 가져왔어요 네이밍 새로 나온 요런 요런 뽀얀 진짜 딱 가을가을한 이런 채도 빠진 단풍기 컬러가 있어가지고 얘를 먼저 베이스로 깔고 브러스로 많이 풀어줍니다 이렇게 완전 잘 퍼져가지고 오버립하기 진짜 좋아요 솔직히 이렇게만 해도 예쁜데 저는 꼭 립스를 진하게 해야 화장이 끝난 것 같은 느낌이 있어가지고 조금 더 진한 약간 칠리한 레드 컬러로 음. 안쪽에 이조합이 너무 예쁜 것 같아. 눈 조금 심심한 것 같아가지고 후니모리 글리터 이거 발라줄게요. 살짝 중간에만 음. 이렇게 하고 머리 얼른 하고 오겠습니다. 머리는 좀 많이 지금 자라가지고 이렇게 오랜만에 안묻고 끝에만 마주고 지금 앞머리 뒤가 애매해가지고 요 라카 드로우 시퍼 이걸로 좀 스프레이 대신 고정을 해줬습니다. 이거 진짜 여행 갈때 누구든지 좋아요. 준비 끝! 그럼 금장으러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녕.